오늘은 동대문에 왔습니다 아, 동대문 패션인가요? 이게 바로 사이패션이라고 해서 <웃음> 최대한 집 앞에 나온 것처럼 바로 여게 포인트입니다 자 옷은 한바퀴 돌아주세요 뭔가 아, 이거 자라키즈에서 보는 건데 <웃음> 맞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뭔가 선 언니처럼 꼭 입고 와야 된다는그 포인트구요. 화장하고 왔다. 힐 신고 왔다. 이거 얼마에요? 절대 금지어라는거 명심해주세요. 어, 자, 근데 이제 이거 힐인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 네, 힐 힐인데요. 힐 아니고 그냥 실내화로 화장하시면 돼요1 어, 어, 0 c m 되는거 같은데요? 아니요. 한 0.5cm? 아 0.5cm. 네, 네, 이게 저키예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로 가볼까요? 네. 레고? 레츠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수다 떨면서 악세사리 도매시장을 갑니다. <웃음> 제가 항상 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액세서리들이 있어서 여기를 제일 먼저 오는 편이에요. 종류가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봐야돼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부터 요즘 트렌디한 진주 아이템들도 여러가지를 좀 담아봤어요. 온나이진주옥나이 옥나니. 너무 예쁘다좀나니옥 스타일에 맞네. 예쁘다 겟, 겟, 겟. 겟, 겟. 요즘 제가 자주 신는 크롭스 플랫폼인데 진짜 편해요. 이제 다 고르면 하나씩 이렇게 다 담아주시면서 도매 가격을 장기에 자세히 적어주세요. 두 번째 가게로 갔는데 여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갬성이 좀 넘치는 곳이에요. 뭔가 모던하면서 화려한 그리고 약간 트렌디한 갬성. 사실 디스플레이가 좀 한몫하긴 해요, 여기는. 네. 아, 맞다 그거. 근데 장이 어. 어떤 스타일인가요? <웃음> 참, 룰리님은 금이 잘 어울려요. 난금이니까 금. 금, 네,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조만간? 올지 실버 하나. 화면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확인하어요 자, 다음. 응. 어디 가시나요? 같이 가요. 파츠카 지쳤다 요즘 완전 핫한 구미젤리 목걸이에요. 컬러를 보면서 우리는 고민고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액세서리를 왕창 구매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동대문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코로나 시국이라 확실히 외국분들도 없고 거의 한국분들 밖에 없는데 진짜 시국이 시국인지라 진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저녁 한 10시 반? 11시 정도 됐는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도 오늘 진짜 정말 도매가격으로 사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긴 좋네요 왕창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 곱창 먹으러 갑시다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옷인가 봐 아닌가? 뭔가? 옷집만 본전 건가? 곱창 먹고 가려고 했는데 곱창이 오픈을 안 했어요. 코로나라서 안 열은 건지 아니면은 문을 닫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쉬워. 원래 피날레는 곱창인데. 야식은 안 먹으면 안 되죠. 동대문 갔다 와서는 무조건 야식이 필수. 밀리가 야식 쏜다. 렛츠고! 밀린에서 봐요! 밀린에서 봐요 안녕! 이게 4,000원, 3,000원 그리고 7,000원? 보통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 딱 반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7,000원이에요. 이렇게 세트고 이게 요즘에 약간 좀 진주가 트렌드다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하면 트렌디하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약간 세련된 느낌 반지도 구매를 했고요 귀걸이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그다음에 요거 세트 그다음에 요즘에 약간 구미 젤리가 트렌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고 저는 보라색 커미전리. 그 다음에 친구는 핑크인데 핑크가 없어서 오렌지 컬러 이렇게 친구 3명이니까 삼총사라서 이게 제꺼 그다음에 이게 줄리꺼 이건 에이미꺼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지금 3만원인데 반값 하니까 15,000원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진짜 트렌드 완전 핫한 목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진주가 엄청 트렌드잖아요 진주 문나니 진주에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고요고요고문나이 진주라서 확실히 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귀걸이 보면 원피스 딱 입기에 너무 좋은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 여름 비치에 딱 어울리는 화려함. 깔끔한데 화려한 스타일. 그리고 너무 우리가 골드 골드 골드 해서 이거 보세요 7,000원 7,000원 실버 느낌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레이어드 같이 나온 거 너무 예쁘죠? 이게 7,000원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데일리로 쓸수 있게 약간 얇은 스타일인데 뭐 청바지나 오프숄더나 브이넥 입었을 때 아주 그냥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 구미젤 이것도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가격이 있어요. 15,000원. 하지만 되게 트렌드하면서 고급진 느낌. 여기까지 우리 후기였습니다. 귀여움 귀 <웃음>